박선주가 국가가 부른다 멤버들을 극찬했습니다. 1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국가가 부른다는 윈터 콘서트 특집으로 박선주, 이치현, 미스터 투, 정하나, 쇼, 경서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박선주는 비로를 열창하면서 등장했는데요. 국가가 부른다 멤버들은 내일은 국민 가수 마스터로 활약한 박선주의 카리스마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선주가 자리로 걸음을 옮기자 김태우는 호들갑을 떨면서 저도 무서워요 라고 해 웃음을 줬습니다. 붐은 마스터 안 하실 때는 러블리 하다고 박선주를 소개했습니다. 박선주는 국가가 부른다 멤버들에게 너무 멋있어졌다. 특별한 일 없으면 챙겨본다. 혼자 점수를 매긴다고 해 멤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박선주는 병찬씨도 진짜 많이 바뀌었고 솔로몬씨는 제가 표현하기 어려워졌다. 동현이는 만나자마자 너의 노래는 이제 천상계가 됐구나 라고 말 했습니다. 박창근에 대해서는 노래야 둘째 치고 얼굴이 점점 젊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